유해차 가지? 아안 해요 그러면. 나 이제 투안할 겁니다. 많게민이네. 아, 그건 꼭다 알아두세요. 이제 투는 안할 거라는 거. 아니 이게 왜 한방이냐고 진짜. 내가 진짜 내가 거듭 강조하지만은 내가 투는 안할 거야. 이어 왼쪽 주 아마 그용 있죠. 아 여기 맞네. 소울용의 둥지? 아마 여기부터 시작일 거예요. 야 이게 뭔가 좀 어렵다. 일단은 갈수 있는 대로 갑시다. 향담원 쓰긴 써야겠네. 이러면은. 아 근데 진짜 그냥 옆으로 그냥 지나가면 안 되나 이거? 아니 그냥 옆으로 지나가면 되잖아. 응, 안돼 안돼. <웃음> 이야 반지 있다. 반지 걸딨어어 알게서 화났나 보다 야. 알게서 화났나봐. 자연으로 돌아가라. 뭐야. <웃음> <웃음> 그래 반지 주긴 하네 용한테 반지를 주긴 주네 어떻게든 우라가 아니라서 킹받네 와 진짜 아 아니 진짜 와 여기 피 봐요 이거 <웃음> 이럴 거면은 메시지를... 아 여기다 적어놨구나 제가 2주 좀 설렁설렁 하다 보니까 감이 떨어졌나봐요 원래 읽으면서 진행을 하는데 감이 떨어졌나봐 다시 긴장해야지 안되지 네. 에? 아 이게 한방이라고? 아니 이게 왜 한방이냐고 진짜 아... No. 와한 손에는 공격이 안 된다는 거네. 야 설마. 난아 주기 싫다고 해 그냥. 그냥 주기 싫다 그래. 이하 왼쪽 주인. 어. 겁나는 건 아니겠지. 그런 걸좀 빨리 말아. 뭐야. <웃음> 아. 아우, 진짜. 어, 뭐야. 어, 제가 공급하진 않네요. 안녕하십니까. 번호미랑 싸우면 되나? 느낌이 딱 그러거든요. 와, 또. 어. 아이고, 씨. 아프다, 아파. 아, 엄청 센데? 됐어. 음... 음... 되게 크네 회색 안개? 뭔가를 얻었네요? 거인의 왕야얘좀 멋있게 생겼는데? 요, 요의 선주인가? 아! 씨! 아... 역시 왕인가? 역시 왕은 틀리군 에스. 아, 때리면 된다고? 아, 진짜? 때려도 돼? 그러네. 근데 그렇게 딜이 잘 박히는 건 아니네요. 이거 얼마나 때려야 돼. 아야. 아 왕의 반지 들어야 되나. 딜이 너무 안 들어간다. 근데 이 진짜 딜이 너무 안어아 뭐야 이거 버그야 뭐야. 아 이거 뭐야 이거. 아니 왜 딜이 왜 이렇게 안 들어가. 야, 원래 이래, 이런 거예요 이게? 원래 이런 거야. 아 원래 그렇다고? 아. 아. 진짜 맘겜이네 맘게 많네 <웃음> 아니 이거 뭐 성취감도 없고 깨봤자 성취감도 없고 이거 뭐 재미도 없고 노잼이고 완전 뭐야 이게 아나 씨 길은 오지게 세네 진짜 아아 아, 진짜 아, 시리즈 중에서 제일 이해 안 되는 게 2일 거야. 왜 그러냐면요. 저돌 사이사이를 그냥 지나가면 안 되나 진짜. 글쎄요. 아니, 3랑 2랑 틀리지 씨. 양반아. 나를 화나게 하지 마. 강압이 어디 있든 말든 아니, 2랑 3랑 틀려요, 이 사람아. <웃음> 아우, 진짜. 솔직히 이거 정말 풀을 좋아하는 사람 입장에서 이건 실드 못 친다 진짜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실드 절대 못칠 거야 노잼사 하겠다 노잼사 아씨 교정 그럼 된거예요 이제? 됐어 이제? 야, 어디로 가야 돼또 이제 잠깐 근데 막보 잡으면은 바로 또 엔딩 보지 않나요? 그럼 그전에 디르시 가야지 스컬라 엔딩 크레딧 스킨 못해요 그럼 뭐 어떻게 하자 그러면은 아니, 누구, 누구 말이 맞는 거야, 이거? 아니, 누구 말이 맞는 거야? 2회차 다시? 나안 해요, 그러면. 나 이제 투안할 겁니다. 그건 꼭알아두세요 이제 투는 안할 거라는 거. 내가 진짜 내가 거듭 강조하지만은 내가 투는 안할 거야. 나안 믿습니다. 이 거지 같은 것을 다시 올 줄은 몰랐군. 이래서 커터풀이 없는 거구나. 엿 먹이려고. 고맙다. <웃음> 아, 큰 깨달음. 이제 알았네. 음, 맞춰있다. 아, 뭐또 필요해요? 왜 나한테 말안 했어? 이게 아닌데... <웃음> 왜 나한테 말안 했어? <웃음> 아... 아... 아 힘이 쭉 빠진다 지금 그냥 힘이 쭉 빠져요 그러니까 절대 제가 뭐 못해서 그런 게 절대 아니거든요 내가 지금까지 잘 해왔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잘 해왔는데 내가 못해서 그만두고 싶은 게 아니고 내가 지쳐서 그만두고 싶어 I'm dying 또 그런 거지 같은 것을 또 지나가야 되니까 귀찮은 거예요 사실상 단지 그 중간 과정이 너무 힘든 것 뿐이야 그게 문제예요 사실상 어 중간 과정이 너무 힘들어서 그래 여기서 열쇠를 얻는 다음에 가야 된다는 거죠? <웃음> 음. 근데 열수가 없네? <웃음> 열수가 없네 그런데? 얘가 아래로 가면 어을것 같고 자물쇠 잠겨있다? 더 아래에 있다고요? 더 아래가 있다고? 더 아래? 내가 죽는 곳? What? What 내가 죽으러 가는 곳? Wow. <웃음> 어... 야씨... 얘가 이러니까 모르지... 아, 확실히 울무차 마시니까 좀 진정이 되네 지 스콜라 딱 키면서 솔직히 화나 있었거든요. 왜 그러냐면은 스콜라를 하는 것 자체가 좀 화가 나 있었어요. 그래서 살짝 좀 속에 화가 났었는데 욘무차를 마시면 좀 진정이 됐어. 아무것도 아니라. 망자들아 <웃음> 나에게 힘을 줘펼타고요너 최근 말이 너무 많군. 시리 <웃음> 타고 하지 말고 그냥 리얼 크크만 치라고. 야, 여기는 어디야? 아, 그래요. 어, 근접이랑 활, 활 섞이는 거는 뭐 한두 번이 아니니까. 음, 그래요. 아, 그럴 수 있죠.